에센셜 때문에 뭐지? 그 명령어가 잘안 먹힌다 음. 녹한거 말고 에센셜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실패 아니다 성공이다 이건 실패하지 않으면 너는 컴퍼니를 해야 잠시 서버 닫을게 뭐 세이브올 저장 하고 6시간 말이야? 6, 6시간째다 이거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골격은 잘 세워져 있다 가문비만 뭐가 괜찮더라 그걸로 하자 가문비에 응. 바닥에 조명장치 몇 개나 또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7층 8층 얘는 네, 항상 쉐이더 끼고 하나? 응 공사할 때는 안 낀다 제걸릴까봐너 뭐해 그건 평소엔 끼는 거네 응 지도를 응. 지금했습니다227 228 229 230 31 <웃음> 지도도 따라왔네. 응. 여기가 16. 길이 어두우니까 애들이 계속. 계속 그 어디? 스켈레톤이 혹시 쏴도 되나? 응. 음. <웃음> 그것만 조심하게 위가 뜸 아이 그 다음에 241 <웃음> 44 45 일본 비 없겠다. 1위에 일단 급한데요. 삼지창? 뭐 그거 되나? 뭐가? 그 표지판 깨부수나? 삼지창? 삼지창? 음. 아니? 해봐도 돼? 응 음. <웃음> 실험해볼까? 어? 팬텀 이 퀵퀵퀵 이백오십 250번 음. 개 자, 근데 조명 1회 해가지고는 근데 다안될것 같은데. 음, 뭐, 귀찮다.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할 만들어도 많이 어, 만든거다 응. 쭉 배치할까 팬텀 날아다니는 소리 아, 진짜, 대공포사서 밥 없으실 수가 어, 어? 어? 어? 어? 파이 파이 파이 대길호다 여기어또 있네 위 같은 갓든... 파이 파이. 시바 창은 몇 개나 된다? 세방 있다. 괜찮네 문 그대로 쓰자 이거 그걸로 했지 뭐? 가뭄비나무 스프루스 플랭스 얘가 제일 낫다 조금 어두운 게 어, 어, 조금 어두운 거는 조금 어두운 거 응. 감, 그러니까 가뭄비나무가 제일 낫다 조금 어두워서 봅니다 사라져라 음 응. 응, 이렇게 응. 응. 약, 스켈레톤 입주했다. 뭐야? 스켈레톤 입주했다. 어, 어 있데 107호. 107호. 뭐, 찾았다. 너. 잘 가. 죽음이가. 더는 죽어서 내라. 악. 근데, 여긴 주급이 화폐가. 쟨돈 없잖아. 그러니까 집 뼈다귀를 내야 할 거야. 야. 그. 야, 문, 이거, 이거 할래. 약간 그 느낌 나는데. 없었는데. 그 아파트 밖에서 누가 왔는지 들여다보는 거. 느낌 나는데, 요, 예. 얘. 오, 괜찮네. 그걸로 하자. 됐다 니네 집도 하나 가질래 무슨 기 시켜줄까 하나 가지고 있어라 바이바이 104호. 야, 근데 니네 발광석 잘못 따라왔다. 어디 땅바닥 위치에다 따라왔다, 발광석을. 한 칸씩 내려야 되는데. 왜 나온 거냐? 이거 발광석 한 칸씩 내리고 난다 이거 발광석 한 칸씩 내리죠. 음. 야, 이거 발광석 한 칸씩 내리죠. 이거 오늘 안에... 응. 음, 끝나지. 끝나지 않게 빠르게 왜? 이게 끝나면 동생에게 넘겨줘야지. 어? 안, 명목상 안 끝나게 해줄게. <웃음> 야 여기 놀라운 노자였다. 왜? 내힘대로 TP 해봐. 여기 거북이 있다. 야 디지털 디지털 내 순간식 이동 시켰다. <웃음> 뭐야 저게 또. 야내 거북이 있다. 죽여라. 방멸이 있다. 여기, 아, 여기 물만 여기... 좀 메워줘. 다... 다... 음, 음. 죽여. 나중에 강척사 몰래 한판 해야겠다. 아카시오 포치플랭스 보... 굳이 이 서버에다가 뭔가 짓고 싶은 건가? 그냥 마크 서버는 마크 아무데나 따로 월드파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짓고. 뭐 굳이 이런 근데 왜이 서버를 그렇게 좋아하지? 뭐야? 이게 어떻게 하든 걔 올라간다 소울샌도 올라가는 속도 엄청 빠르 응 엄청 빠를걸 16층까지 마조마블로 내려올 속도 느리 16층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어 올라가는 한순간인데 내려오는게 더 내려오는게 느리다고? 응. 응. 마그마블록 타보면 소울샌데비냥홀들이 훨씬... 왜그러냐 애들에 고집병 아닐까 싶어 와. 와. 아 근데 이거 밝아서 편해졌다 니네 호텔 아, 아니면니 네 내부에 조명하고 달고 있을래 그러면 아까운 이 동대문 쪽요 아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음? 음. 어 잠깐만 온도 쳐줄게 바닥만 바꾸고 벽까지 같이 바꾸고 음. 야, 문만 좀 뚫어놔줄 수 있나? 오케이 모르나? 아 음? 잠깐만, 이거 잠만 부술게, 응. 내가 이렇게 층 표시해 놓을까? 어, 어, 하면 되겠네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막, 엄청나게 당겨야 된다. 보고있냐? 네. 오... 난 니가 그거 하고 있을때 나는 심하게 날아다니고 있다 막층몇개 만들어 놓은 거냐? 개 많이 만들어 놨다. 그 사이에 뭔가 계속 추가, 응. 음. 층이 계속 추가되고 있을걸. 723. 이거, 복도 바닥은 맨 마지막에 하자. 음, 그게 제일 빠르겠다. 내가 명령을잘이 쓰... 음. 명령어, 몇개 쳐줄까? 그 아이템 코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, 왜 그랬지? 일단 문짝하고 조명은 달고 있다 오케이 또한줄 추가 아니 복도가 없는 아파트다 오 좋은 생각이다 할 거면 음. 연장을 들고 와라 올라가고 싶으면 절벽 아파트 알아서 잘 다니세요 <웃음> 아니지, 길을, 길을 딱 하나만 내놓는 거지. 음. 지금 여기가 14층이다. 마엘? 음. 여긴 아파트인가 주상복합던지. 이제부터 아파트다. 아파트로 정했나? 음. 아 맞다 창문도 해야되는데 야 아파트다 이녀석 야 컴퍼니다 뭐라고 야 이녀석 컴퍼니다 안돼 그거 안돼 난할것이더 컴포인트. 뭐야, 템턴 네. 날라봐, 이 씨발 바이 새끼, 밤이라고 또 날뛰는 거 봐. 스톱 <끼리> <끼리> <끼리> 오늘 누가 내 옆을 날아다니래, 어? 누가 날아다니래? 누가? 누가 이 새끼야? 누가? 네? 내 앞을 잘르지나와 창조국인데. 야, 창문 달고 있다, 나. 야, 이거 아파트 이것만큼 사람 받을, <웃음> 응, 받자. 야, 컴퓨터부터 사야 된다, 나. 컴퓨터부터 사야지. <웃음> 컴퓨터 갈 때까지는 그것도 못할 것 그렇지. 얘나 봐봐 아니다 우리 이거 나무 아파트다 이제부터 흠. 흠. 하아, 하아, 어? 근데 문제는 지형이 모래라서 언제 지진으로 가라앉을지 모른다 야. 정답이다, 이 녀석. 우리 아파트는 발코니가 없다. 탈출구가 없다니. <웃음> 불나면 막 끝나는 거다, 그 상태로. 불질러도 내지, 그럼. 왜악 불질을 만든다. 아, 걸로 할 걸. 왜, 교화된 걸로 할걸. 왜, 교화된게안 타나? 어, 안, 안 탄다. 으 야, 그리퍼 입주했다, 여기. 안에 <웃음> 불안 묻혀놔서 그렇다. 야 니한테 네뭐 많이 날라가지 안된다 응. 아파트 이거 LCT 된다 이 아파트가 LCT보다 나은 것 같다 이거 발코니 추가 공사 해버릴까 어? 그럴래? 나중에 근데 몇 개를 해야되냐는 줄 아나 응. <웃음> 일단 예상된 거면 16 곱하기 13 하니까 208개다 208 가구는 들어온다는 거다 여기 야 혹시 여기 안에다가 거북이가 있는 거 같은데 쏴라 거북이는 안 받는다 우리 아니다. 여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. 왜? 거북이를 잔뜩 풀어버릴 것. 안돼. 니유리창 <웃음> <웃음> 네 달래. 아니, 내가 다 할게. 아이다 지금 컴퓨터가 안좋으니까 안, 안, 안 좋으니까 이거를 그냥 놔둬놓고 몬스터를 받자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이 생길 때 역시 거북이는 다 16층에 펜트하우스 만들어줄까? 뭐 하려고 야 사막에 북극곰이 있다 야그 입주민이가 모르겠다 8, 9, 8. 야 창문 있다가 옆에 봐봐 내에 음. 봐봐 뒤에 봐봐 왜? 저기, 저기 봐봐. 저기? 여기, 여기 뭐가 많지 않나? 아, 다 죽여라, 이거. 저 옆에 아니, 있는 양도안죽이거든난웬일로 죽이지 않았거든. 아, 여기 입주민 생겼다, 요 <웃음> 여기 봐봐. 응? 어디? 여기 내, 내 위층 야, 어.. 주민이다 여기 어. 어디를 동거하고 있던데 죽이러 간다 이 놈들 왜 죽이는데? 왜냐 왜죽이줄 알고 호수 불러줄까? 아 귀찮다 근데 호수 <웃음> 불러줘도 안갈것 같다 우리. 709 709호의 주거칩이 판다. 조심하세요. 709호. 어, 어. <웃음> 와, 니 이쪽, 위쪽, 위층. 한칸 위층에. 어, 그 집이다. 아니, 어디가? <웃음> 어, 찾았다, 너이 집. 찾았다, 너이 녀석. 어 h on FBI coming on. <웃음> 죽였다. 죽었다. <웃음> FBI coming on이다, 이것이. 로드 트발려 있는 거가 아니 으악! 아깝다 FBI 오픈업이라고 쳐봐봐 뭔데? 안 쳐봐봐 안돼안 좋아 보여 FBI c o m i FBI 오픈업이라고 치 나온다 응 음. 혹시 또 주거 침입할 때 있나? 찾아볼게 <웃음> 창문 달면서 볼게 야 찾았다, 집. 몇 층이지, 여기가? 음... 내가 있는 데로. 810호에 두명이 있다. <웃음> 오오희생양이 <웃음> 어, 많아. <웃음> 들어가면 810호다. 자, FBI 오픈업 준비합니다. 여긴가? <웃음> 아, FBI 오픈업. 아, 그거구나. <웃음> FBI 크기. 그게... <웃음> 어! 여긴 아니군. 어딨는데 니? 네. f 아 i 오픈 오빠 사망 사망 <놀람> 그. 타이밍 1 0에서 <웃음> 대참사가 일어났다 참사가. <웃음> 두 명이 죽었다 <웃음> 레전드 <웃음> <웃음> 참나무 아파트다 <웃음> 이제부터 여기는 어 어디서 좀비 소리가 들렸는데? <웃음> 좋던데 이번엔? 그냥이 <웃음> 죽여달라고 우는것 같아 너 니야 너무 신가 에피 에이 n no. 어? 응. 어? 찾았다 이놈이구나 넌안 죽어 쨍 랭... 발견되면 드기 되는데 지금 발견돼데 죽고 있다. 야. 좀비 둘, 검, 검, 거미 하나 죽었다. <웃음> 동거엔 동고하고 있대나. 어, 처형했다왜동거 <웃음> 동고도 안 되나 여기? 북한이 그냥 저놈들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. 악야 아, 이어버. 야, 이제 공수부대로 한번 들어가봐. 앨범, 어, 야, 어디? 너 거미 소리 들린다. 어? 도 토야, 여기. 혹시? <웃음> 야, 내집주변이 내 있다. 네 이름표 보인다, 네. 주변에 소리가 나는데. 여기는 아까 죽이 없는데. 이곳인가? 아닌데? 그것도... 난몇톤인지 모르겠다. 나. 아난 옆집인가? 아닌데? 근데 난 소리가 안 나. 이, 난다. 이, 이 집인가 보다. 어! 찾았다! FBI 오프너! 사람. 아니, 아니, 이거 연쇄살인바, 연쇄살인범, 염세살인범 아이가 모르겠다. 내가 살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야 여기 뭐야? 김치. 아니. 김치 시체다. 아, 아니 시신이 발견됐다 집에서. 김치 시체다. 시신이 발견됐. 다 너무 잘 익어버린 김치가 발견됐다. 아니야 심각한 건데 이거 우리 집값 떨어진다. <웃음> 아, 주인공도 집값 떨어지는 심정이 어떠십니까? <웃음> 나는 지하철도 소유하고 있고,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. 아, 거기서도 살인사건 일어났어요. 으악! 망한다, 그러면. 이미 엄청 <웃음> 많이 일어나. 아, 시체가 발견되었답니다. 이미 그러나, 내가 관할하는 구에, <웃음> 어떤 놈이, 미가 땜 파이어 하면서, 총기 난사 일어나가지고 <웃음> 아, 아 그거 참 유감스럽게 됐긴 하지만 또 일어날 건... 것이라 총기 난사 사건 이제 일 크지 또 일어날 거다 걱정마아 <웃음> 제발 <웃음> 집값 수지 하라간다루토에 살래요 뭐야 한가지 확실한거는 이곳에서도 총기 난사가 일어야 여기도 노란군데 와 일어난다는 소리네 <웃음> 그렇다 <웃음> no. 지금 내가 로드드발러를 그걸 뭐냐 켜놓고 이러고 있거든 음. 그래서 로드투발로 배경음을 듣고 있다말야 그런 의미에서 위가 땜바이어듣 그러면 혹시 네 전투력이 올라가나? 네? 로드투발로 노래를 들으면 네 전투력이 올라가나 혹시? 어떻게 알았지? 위가 땜바이! 이럴 수가 <웃음> 참나무 아파트 참나무 단지들 그리고 이곳에서 또풍기 난사 사건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참수형 아파트다 이 녀석 뭐.. <웃음> 살벌하다 살벌해 와.. 살벌하다 여기 너무 살벌하다 <웃음> 집값도 살벌하다 이 녀석 집값을 안 내면 사망이 있다 바로 집값을 안 내면은 우리 음, 네 시체에서 나온 걸로 뜯어내겠다는 일년 집, 집값은 무조건 내야 된다 안 내면 뜯긴다 물리적으로 뜯긴다 삼나무 아파트 벽을 전부 자장나무로 맺고 음.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당신의 노력은 허수고가 되죠 니 같은 빠이 여기 입구 꾸며볼래? 회전문 달고 야? 응? 와, 참남 아파트, 대규모인데. 초대규모 아니었나? 응. 생각해보니, 까 공사 현장에 계단 하나 없었다는 게 맞아. 말... 응, 우리는, 우리는 계단이 없다. 엘리베이터를 야. 타야지. 난 지금 수동으로 연결하는 계단까지만. 어디 나 비상계단 만들래? 이거 응, 만들고 있다 무슨 블록으로 만들고 있어? 다 나무다 야다타 <웃음> 죽는 거다 <웃음> 아 집값을 모두가 완벽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집을 1층에서부터 불을 지필 거다 <웃음> 불을 지펴버린 천천히 다오면서사망한다 무드가 <웃음> 안 되잖아 이거 <웃음> 야 <아니야>, 지금 <웃음> 이거 가스 테실이라 뭐가 달라 그러면 <웃음> 뭐 거의 NCT. 나 <웃음> NCT도 그러진 않는다요. 세금 안 내도 세금 안 낸다고 1층을 폭파시켜서 다문을드리그건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지 우린 폭파가 아니야 태우는 거지. <웃음> 근데 이 아파트에서 뭐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둬야 된다. 그리고 이곳에 건축한 사람 중한 명인. 명이... <웃음> 가장 불안한 점아니 음, 어, 어, 엄청 무서워질 거야. <웃음> 살벌하다, 이제. 매우 살벌하다. 넌 뭐지? 계단 모양이 뒤죽빡죽이야 뭔가. 몰라. 마도 어딘데? 아 여기 <웃음> 여기 여기 방 넣을라 했거든 방도 넣고 그것도 하지 뭐 504 오는 감옥이다 참고로 귀찮아 나도 귀찮다 이제 이만큼 완성했다 응, 많이 했다 그래 응 We got t 어, 야, 여기 다 계산하자, 여기 여기 다 계산하면 예. 괜찮겠다 응. We got the 거미 소리가 API 오픈업 아, 뭐. 오픈업 아닌데 <웃음> 아, 거미 소리가 나 저쪽인가? 저 이쪽인가? 어, 여기 왜 크리퍼가 있지? 죽어 죽으라 죽어! 죽어! 크리퍼 두 마리 살인됐다 <웃음> 뭐 이제 살입니까? <웃음> <웃음> 방금 살인이네 아예 살인이다 예. 경험치하고 화약밖에 안 남아있다 <웃음> <웃음> 대마왕장군. 왜아니 민원 신고 들어오는 거 아이가 음, 무슨 민원인거 총기난사에 소란 피웠다고 나 총기난사 했다 The f i r 어 그리퍼다. Fire, fire, f i 이미 죽었는데 시체에다 한발더썼다 <웃음> 끔찍한 녀석. 아니, 난 멀쩡해. 아주 멀쩡해. <웃음> 검사가 늘려는데? F.I. h o 어? 야니이집 이 살래? 214호는 엄청 넓다. 아니다. 46평이다. 나는 제일 넓고 높은 데에서 살게. 이거 1614호 줄까? 어. 54만인데. <웃음> 1654호? 으악! 아, 아, 그건 네 방이잖아. 우리,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호실 취급 안 한다. 니네 아파트에 그런 방이 있을 거야. 뭐라고? 앞으로 생길 거다. 아, 아니 있다. 네가 만들어서 생길 거다. 안 많아. 만든다. 4 0 0구호줄 거지, 자 그러면. 안 된다. 아 프로스트 폭. <웃음> 이게 뭐야, 아파트 왜 이리, 응? 또 보자, 니네 집은 1614호에라. 살래? 나쁘진 않겠군. 사냥이다. <웃음> 1614호에, <응. 웃음> 그거 온다. 뭐가 오든지. 범죄자님 니의 <웃음> <웃음> 동생은 409준대해 아, 걔는 주면 안 된다 <웃음> 504도 안 504도 안 되나? 걔는 길바닥이 안 된다 왜 쫓겨났나? 어 여기 문좀 달아줄 수 있나? 아이템을 하고 예. 어디에 달게? 여기 11, 12, 13 하고 14 어디 네 하고 있는지? 아, 저... <웃음> 이거 그냥 벽... 응... <웃음> 뭐야? 이거 챙겼네. 그거 왜? 전... <웃음> 아, 저거 언제 생겼... <웃음> 니가 땐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니가 살 집은 3,654호다 뭐요? 형 무슨 소리 의사양 안다 뭐긴 뭐야? 개소리지? <웃음> 야니 뒤에 봐봐 뒤돌아보면 내가 수동으로 엄청난 미친짓더라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? 뭐 알아? 뼈대가 만들어지응응아또 음. 음. 가는 잘못해서 이상한 데다 막 니가 살집은 컴페니오보50 54호다 으악 안돼 그럴 순 없어 이곳에서 총기 난사를 더 일으켜도 된다는 소리 으악 <웃음> 진정해 짜내 내가 후실을 바꿔줄게 아니 후실 대신 4 0고구를 하나 더 죽겠다. 아. 뭔 개소리야? 아, 그러면, 1층에서부터 방화하나. 방화해줄게. 으악. 안 돼, 우리 방화. 된 말도... 나무가 아니다, 이거. 다 태워버려. 진정해. 아주 화끈하게. <웃음> 진정해, 우리 대화를 충분히 할수 있잖아. 대화가 아니야, 그냥 호시를 바꿔주면 될거아니 아니. <웃음> 아니. 후실보다 더 먼저 바꿀게 있다 건물은 1614으로 1654으로 바꾸는거다 뭐요? 후실 바꿔줬다 이거 그렇게 바꾸면 진짜 방화 방어할... <웃음> 방화하고 한세번방화할것 같은데 마유. 바이유. 나불질러버는 불 들어왔다. 왜? 네가 살 집은 3654호다 이 녀석. 뭐요? <웃음> 그거 방화할 거가 아니 제대로 배치만 해 주면 안할거다 략. 그 504호다 이 녀석. 방화다. 략. <웃음> 내네 이놈 방화로 응징하겠다 <웃음> 최후가 이게 너의 최후다 감히 내 불만에 끌어주지 않다니 아니 네가 원하는 숫자로 해줬잖아 그 숫자를 원하자 그가 <웃음> 니네 동생 줘라 그거 동생인가 아, 그 <웃음>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<웃음> 그럼 409호로 주겠다 안된다 아니면 36층에 있는 집을 주겠다 3615호다 이 녀석 안 돼? 네가 그렇게 주겠다면 나는 방화라는 방법이 니들 동생이 다 주면 되지 1614호로 받을래 1654호로 받을래 그게 그거 아이가? 이 <웃음> 새끼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1 6 1 4호 해머가 좋아 i 머가지 분질러 분 i 게이 집으로 젠가한다 s <웃음> 머가지 <손> 분질러 버린다. <웃음> 불질러 버린다. 불 질러버리 불? <웃음> 아, 미 바.. 바.. 위가 땐 바이.. 그건 발사잖아 이녀석 <웃음> 이것도 불은 맞잖아 약 발사잖아 그거는 불이지 발사에서 터져가지고 그게 불 붙은 불약 <웃음> 맞는 말아 니게 이녀석 갑이 나한테 발포를 했겠다 이 녀석 5 4호로 가다 안테나 그렇다면 지금 건설 중인 곳에 불집.. <웃음> 아, 물집힌.. 기름 붓고 있나 지금 태우고... 안테 기름을 붓지마! 기름이다! 좌... 아... 안테 기름 붙으면 <웃음> 건물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건물이 튀겨진다 <웃음> 파이어 아 뭔가 진짜 건설 현장 됐다, 이거. 음. 수 없다. 야, 내가 하고 있는 거 봐봐. 뭔데? 오, 봐봐. 진짜 건설 현장 다 됐다, 오. 깡, 깡, 깡. 오. 지금 벌써 14층 바닥 중이다. 깡, 깡, 깡, 깡. Get up, building, d 니네 집도 이제 거의 쌓아간다, 이제. 드디어 거기까지 더다. 응. 그냥 나 1500. 민규 집은 1554호다, 악. 아. 와, 좋은 생각. <웃음> 민규 집은 안 좋은데 산다. 아주 좋은 생각이다. 이거. 그리고, 더는 못 참고, 409호로 이사갔다. 그리고 54호에는 내 동생이 산니다 뭐라고? 약 314호에 입주민 이 있다. 응? 음? 314호. 혹시 죽이면 되나? 어, 저 형이다. <웃음> 누가 집세도 안 내고 <웃음> 이집사둘 거가 혹시 응 사서 보유할 걸 응. 보유하는 거 있는 어, 건... 거 아니야 뭐 월세 월세라니 전세는 줘야지 여기서 사기야 월, 월세로 사 월세로 내놓을 거 아니가 사서 오. 어... 돈을 내지 않겠다면, 석궁으로 마구 쏴버린다, 니는. 돈을 가져가란 말이야. 가져가! 돈을 갖고 왔는데, 54원 모자라게 갖고 왔다. 그거난 54번 죽어야 되나? 어, 당연한 거야, 이거 <웃음> 1514호 다음에 아, 1514호가 1554호로 들릴게 으악! 54호! <웃음> 오케이! 안돼! 개야! 뭐제 <웃음>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4달러로 줘도 안살 거래 내밀고 54달러로 줘도 <웃음> 지이 녀석 안 된다. 1554달러 가져가도 안 산다. 와 진짜 공사 현장이다. 대규모 공사 현장이다. 내가 공사 현장 다 됐다 깡깡깡 아니겠다 난 1616호를 사겠다 그러면 뭐요? 그거 후회할텐데 <웃음> 야 옥상도 꾸밀래 옥상? 그럴까? 아이 어차피 노는 공간을두기가 아깝다 자유 4차 약 아, 안된다 그집그집 <웃음> 그 출신 안받는다 참나무 54 파트다 뭐라고? 어, <웃음> 참나무 54차다 아 거기야 니네 집은 504호다 안돼 니네 집이 거기겠지 <웃음> 안돼 <웃음> 우리 집이 거기일 리가 없어 아니요 현실입니다 짜는 데시다 하지마 현실입니다 1614호는 많이 비싼데 괜찮나? 니가 살 건데 뭐 야, 니, 니, 니네 집인데 아니다 공자로 줄게 오옹 여토라고 1614원 맨 높은데 날라가면어 대체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응. <웃음> <웃음> 뭐야 또 팬톤 날아가니? 위가된 파일 위가된 파일 위가 보인 파일 빌런우 <미남원> <가인> 파이 파이 파이 파이 <가인> 음딴 <가인> 아 건설 현장 작업이 너무 고되고 나도 안 되겠다. The 발로 좀하면 쉬어야겠다. 좀 쉬고 있어라. 229번인데. 다 왔다. 220, 230번. 자 huh. 뭐야 이게? 으악 건설현장이다 뭐지? 아니 건설현장이다 건설 54단 이 녀석 뭐요? 감히 건설현장은 그런 심한 말로 어지럽히다니 이놈은 사형이다 <웃음> FBI <웃음> FBI 오픈어 야도구 조심해리 거기 벽이 생긴다 어우 깜짝이야 <웃음> 와 건설현장이 침식당했다 <웃음> 한순간 침식당했다 여기 위에서 시멘트 들이부으면 바로 끝난다 이거 드리보면 음. 갑이 타는 거야, 이 <웃음> 청답이 올라간다. 이할때 그것도 좀해 줘. 뭐음문 옆에 아이템 액자만 두 개만 붙여 줘. 아이템 액자. 요렇게. 아이템 액자. 어. 다리 일는은 위가 땜 파이어를 시전한다. 야. 야, <웃음> 진짜 하지 마, 그거. 파이. <웃음> 모르로 마구 파이어, 파이어 거리고 있는데, 너. 대공포 발사다. 아, 다 죽었어. <웃음> 곳곳에서 깡깡한 소리 나자. 야. 바닥이 조명은 어떡하지? 완 나중에 생각해야지. e 가지고 뭘 종일 하고 있는 이질한. 사실 그거 터안 정했다 해가터어디야하 응? 동생새끼 어디가지으 해야지 뭐따가지으라 할까 안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보고 뭐라 동생 때문에 참 피곤하다 애미는 그나마 말이 터는데 애미는 말이 안터 동생이 뭐라고 그래서 빼고 그런 음. 해줘라.